<웃음> 어, 저, 잠시만요. 에이, 에이, 어, 어우, 어우, 카메라 겨우 았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아차. 아이구. 깨졌네 어 일단 네 안녕하세요 네 빛의 <웃음> 유튜버 네 골드디락스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는 뭐 굳이 뭐 할거는 따로 없고요네일상쪽으로네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전에 일단은 뭐 기다려주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어 선지사명이라고 네 어네 일단은 저를 네 발견해 주신 분이 때까지 감사했습니다 네어 골드디럭스 채널이 네어 키잡 유튜버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음 맞아요 뭐 제일 처음에 어 키잡으로 갈까 아니 철학으로 갈까 네 망설였거든요 그러다가 키잡 유튜버로 하해 가도록 했습니다 흔히 키잡은 네 밑에 키워서 잡아먹는, 네, 그런 쪽으로, 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원을 갖다가 제가, 응과 행, 어, 골세계 비유라고 했죠? 네네, 그처럼, 정반대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은, 성정형입니다, 네, 성정형. 그냥, 제 유튜버는 그냥, 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점점 자라서, 네, 어른이 돼간다. 네, 그 뜻으로, 네,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키잡이라는 단어가 좀 법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단어거든요. 제발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이 네, 너무 길었네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훨씬 더, 네, 어, 제가 좀 나은 것 같네요. 이때까지 걸어 켜놓 놓고 했는데, 핑이 참더럽더럽거든요 더러, 네네, 렉이 좀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도 보기엔 살짝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낫죠? 예, 네, 이게, 어, 아, 안 보이시는구나. 음, 아, 그럼 어이서수 없죠. 일단, 네네, 그래요. 무엇보다, 이번에, 브레어시 업데이트가 됐다는 네,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씨 업데이트 하는데만, 어, 좋은 컴퓨터인데도, 씨발, 무슨, 4분 45초 걸려? 어, 서버 증설한다고, 어, 어, 그랬겠죠? 아무튼, 네, 거기에 따라서, 네, 나도 여러 군데 다녀볼 생각입니다. 음 내가 지금은 하는거기도 하고 네, 그냥 뭐 머릿속에서 멋대로 뭐 그냥 짓거리고 있어요 음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아직 그 뭐고 좀 모자란 유튜버다 보니까 네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준비를 안해놔서 그래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똥같은 어, 유튜브 영상 봐줘서 네어 왠지 모르겠는데, 네, 어, 제, 이거, 뭐, 뭐, 내 하나도, 뭐, 재미, 빼깔이 뭐 하나도 없는, 이런 걸 보고, 네, 웃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네, 심심하면 보게 된다고? 아, 심심하면 보게 된다고? 아, 하기가 그렇죠. 네네, 어 대부분이 뭐, 4분, 5 10초? 아니면 뭐, 길어봐야 뭐, 6분, 12분. 제일 낀게 그래요 아마 어 20분짜리 일거예요내 네, 풀영상 대부분의 유튜버도 그렇지만 네 저도 이 작고 네, 이 개똥 같은 거라도 네, 네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네, 가능하면 양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하는 것 같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노력한 데에 비해서 결과가 안좋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 어 그러면은 진짜 어 그거는 유튜버가 안되고 대신 그아 죄송합니다 내 렉이 걸렸네요 일단 그 과정이 즐겁다 어 그러면은 유튜버의 본질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가 내돼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되겠다 어 그럼 그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나아가십시오네 자신의 재능을 버리지 마세요 한번 절해봐요 무엇이든 일단은 해보지 습니까네이런걸 보면은 뭐 깨닫는거 없습니까 아, 아 얼굴 너무 가깝죠 미안합니다 흠 다들 무서워하는구만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 이런 뭐 쓸데기 없는 말을 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따로 나눠 놓고 그리고 또본 영상 그러니까 브이챗 일상 같은 경우도 따로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주제별로, 네네, 목록 정리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좀, 채널이 정리된 느낌이 드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일단 그렇게 느끼면은, 시청자분들은, 그것보다 갑절로 느끼겠죠. 네.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자꾸 짝돌이 집게 되네. 아무튼, 네. 어, 들어오신 분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와 아 좋아요 어 일단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누르시면 뭐 유튜브가 뭐 사람이 봤는지 로봇이 봤는지 그걸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유튜브의 본질적인 문제 같은데 어그 문제도 좀 제가 좀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은, 네네, 어, 처음에 말했다시피, 구독은 그냥 해주시지 마세요. 그냥 이런, 어, 어, 괴짜 유튜버도 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유튜버도 있다. 그것만 알아봐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장비를 정지하겠습니다.